고군 TV 틀어줘 이렇게 구글 어시스트 음성을 통해서 영상을 다이렉트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 스마트한 녀석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요 제품 하나면 집안에 있는 모니터, TV 어느 것이든 영상 기기를 스마트 TV로 만들어 주는 똑똑한 녀석이거든요. 제품은 알라딘 그룹에서 출시한 홈에스틱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아주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요거 하나면 이 제품 하나면 어떤 제품이든 스마트하게 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홈에틱스 음. 어, 제품 스펙은 해상도는 480i 부터 1080 까지 어, hdm i 단자로 4k 까지 다 지원을 하고 무선인터넷은 와이파이 2.4와 5g 까지 전부 다 이용을 하실 수있고요 블루투스 4.1을 통해서 외부에서 뭐 사운드바나 이런 거를 로 연결을 하셔서 확장성도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넷플릭스 인증 안드로이드 tv 박스 중 가장 가장 강력한 칩셋을 탑재하고 있어요. 기존 AP 대비 한 30%에서 60%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암로지 어, S995X3 칩셋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통 제품, 기존의 제품보다 30%에서 60% 정도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칩셋은 코드코어 텍스 탑재하고 있고 어, 램은, 램은 2기가의 메모리는 어, 8기가 롬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 요 구글 어시스턴트에서도 뭐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 제품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제품이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우노플러스까지 요 리모컨 단축키 하나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이외에도 요 최신 OS인 안드로이드 10이 어, 향후 3년까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디즈니, 어, 스포티파이, 클라우드 게임 등 다양한 웨이킹 기능을 추후에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홈시티어 용 오디오 단자를 통해서 뭐 랜선 마이크로 sd까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뭐 구동할 을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크롬캐스트 빌트인 서비스를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스마트폰이나 뭐그 다음에 컴퓨터에서의 TV의 큰 화면을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미러링이나 캐스팅 전부 다,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후뭐 따로 컨트롤할수 있는 방법은 이 리모컨 하나면 돼요. 이 리모컨 하나면 모든 거를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원 버튼을 이렇게 켜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로그인 한 상태고 어, 넷플릭스 그다음에 프라임 비디오 웨이브 우노, 유튜브 구글플레이 유튜브 뮤직 구글플레이까지 전부 다다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어,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왓챠 그 다음에, 톡TV, 그 다음에 트위치 브이라이브 비키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제가 구독한 채널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우노플러스로 실시간 어, 지상파를 제외한 공중파를 전부 다, 전부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널을 보실 수 있고 다양하게 집에서 TV 없이도 어, 집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나 그런 걸 이용을, 하서,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넷플릭스를 보시게 되면 그 넷플릭스 버튼 하나면 이렇게 넷플릭스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클릭 하나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동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나 우노도 클릭 한 번이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 구글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음성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오케이, 그걸 고군 TV 틀어 줘. 자, 이렇게 그걸 어시스트 음성을 통해서 영상을 다이렉트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다양한 제품군을 요 제품 하나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금액대도 10만 원대면은 뭐 스마트 t v 비싼 국가로 구입을 하셔서 어디 이동도 못하고 한 군데서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은 이 본체 하나만 이동을 하셔서 어느 곳에도 연결만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러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스마트 t v 냐동글이냐 o o t t 서비스냐 어,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은 o t t 서비스는 휴대성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 제품만 가지고 다니면 어 언제 어느 곳에 이용을 하시더라도 고화질의 FHD 영상을 이용하실 을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 하나 보자고 TV를 바꾸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모니터와 TV를 저렴한 가격에 화질 좋은 패널로만 구입을 하고 이걸로 인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성비 대비해서도 좋고, 휴대성 또한 좋기 때문에 언제, 어디를 가서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을 다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해, 뭐, 야외에 나가서든 캠핑을 가서든 모니터에 물려서 그대로 이용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한 상황인 거죠.